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I can see everything evergreen t h you.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 마셔야지. 귀여워. 도피오가 맛있어 보이니? 눈을 이어놓은 것 같은 느낌 바람이 장난 아니야 진 내가 원하는 아침이었어 다 네가. 락클레이 판다 이 맛있는데 락클레이 아침부터 대경가이 먹네 It's in New York! Let's go! Oh, it's so cute! i t o u e s I d n t h o 콜비주얼 밤. 거대하다. 이거 피크 옛날에 되게 유명해서 나 이거 적어 먹었었는데. 이이 초콜릿이 진짜 유명해. 여기 초콜릿 샘플 주던데. 커피빈 맛있겠다 이거. 맛 별로 있네. 이렇게. 골라.. 여기서 담아서 이렇게 골라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돼? 이렇게 4개? 이 씹는 게 아니라 입에 녹여서 먹는 거나 핫초코 하나 살까? 저거 저기 눈, 눈사람으로 눈 핸들 하는 것도 있어 귀엽다 되게 색이 되게 화려한데 어, 어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와.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애들 귀엽다. 잠옷인가? 뭐지? 겨울에 약간 되게 좋은데? 이거 내가 쓰면 어떨까? 이런 것도 귀엽다. 할라데이 느낌으로. 귀엽지 않아? 이거랑 이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셌던데 남자보다 마음에 드는데? 어, 바람봐 국물이 되 맛있어.